14번째, 크리스천과 소망 그런데 이제 꿈속에 보니 크리스천이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한 동행자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망이었는데 그는 허영의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꿋꿋한 언행으로 이를 극복하는 태도를 지켜보고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소망이라는 이름을 짓고 형제로서 언약을 맺은 다음 교와 동행하기를 요청한 자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죽자또 다른 한 사람이 그의 제 가운데서 일어나 크리스천의 순례길에 동행하게 되었다. 소망은 또한 크리스천에게 머지않아 허영의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따라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다시 꿈속에 보니 그들이 허영의 도시 경계선 밖으로 벗어나자마자 급히 그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한 사람을 따라잡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심이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저 선생님 저, 아 실례합니다. 그 아, 근데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아 그리고 저 어디 쪽으로 가세요? 처음 뵙는데 하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미사여구라는 도시에서 떠나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아 하지만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노? Nope. 아 미사여구라는 도시에서 오셨다고요? 아 그곳에서도 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저기 죄송한데 선생님, 성함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음... 두 분과는 초면입니다. 물론 두 분에게도 제가 초면일 것이겠죠. 이 길로 가신다면 기꺼이 동행해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 혼자라도 무방합니다. <웃음> 아... 그, 그래요... 아니 그비사역을 하는 도시는 저도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부유한 동네라고 하던데요. Sure, sure. 제 친척들 중에도 큰 부자들이 무척 많이 있었으니까요. 음, 그 실례인데 mm -hmm. 그곳에 사는 친척들이 누굽니까? 음, 마을 주민들 거의 전체가 제 친척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변절경, 음, 기회주의자경, 음 또, 어, 미사여구경과는 아주 특히 가까워요. 뿐만 아니라 능글눥글 씨, 양다리 씨, 무관심 씨도 저의 친척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목사로 일하고 계신 두말 씨는 제 외삼촌이랍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는 이렇게 교양을 갖춘 훌륭한 신사가 되어 있지만 본디 저의 증조부께서는 뱃사공이셨어요. 증저부는 한쪽을 바라보면서 다른 한쪽으로 배를 젓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셨어요. 저 역시 지금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증저부와 같은 일을 하면서 모았답니다. 아 그러면 결혼은 하셨습니까? 물론 제 아내는 현숙한 어머니의 따님인 만큼 매우 정숙하고 덕있는 여인이에요. 아내는 가식 여사의 딸로서 매우 전통있는 명문 귀족의 후예이며 뛰어난 교양과 예의 범죄를 갖추고 있어서 높은 왕족으로부터 비천한 농부들에게 이르기까지 제각기 적절한 예의와 태도로 대하는 방법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는 종교에 지나치게 엄격한 신자들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뭐단두 가지의 매우 사소한 차이일 뿐이죠 첫째 우리는 시대적인 사주와 흐름에 결코 역행하려는 법이 없어요 둘째, 우리는 종교가 순탄한 길을 가며 명예롭게 빛날 때에는 늘 아주 열심히 종교를 믿곤 했었어요 또 태양이 밝게 비추고 음,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는 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동행인이었던 소망에게 가서 말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음. 저 사람 있잖아요 미사여구의 사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부분에 사는 사람들 중 가장 악한 자랑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잠깐만. 어,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네. 저 남자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자. 아니 내네 생각엔 저 사람 저렇게 떳떳게하는걸 보니까 자기 이름 부끄러워할 것 같진 않아. 한번 직접 물어보자. 다 들려요. 아.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다시 사심에게로 다가가 함께 거닐면서 말을 건넸다. 선생님. 네. 선생님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 추측이 맞다면은 선생님이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혹시 미사여구 마을에서 오신 사심 선생님 아닌가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사실 그것은 제 이름이 아니고요. 아 어, 저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게 붙여놓은 별명이라고 하나 해야 되나? <웃음> 저보다 앞서 살다간 사람들도 이런 몰지각한 일들을 묵묵히 참고 견딘 것처럼 저도 그것을 하나의 질책으로 알고 달게 참을 뿐입니다. 아 그러면 <웃음> 남들이 그런 별명을 지어 부르게끔 선생님께서 뭔가 근거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요? 네 번, 네 번, 네 번, 네 번, 네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웃음> 제가 그런 이름을 얻을 만한 일을 한게 있다면 항상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는 것뿐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신의 축복 그러니 누구든 아기를 가지고 저를 비난해서는 안 되죠 저는 일찍부터 선생님이 바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음. 제가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 별명이야말로 선생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별명이 아닌가 싶네요. 실례되는 <웃음> 아, 말을 아주 친절하게 하시네요. <웃음> 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저와 계속 동행을 하시면 제가 꽤 괜찮은 친구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음, 만일 당신이 우리랑 함께 가고자 하신다면 은 당신은 당신의 시대사조와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뜻과는 맞지 않을 거고 또 당신은 종교가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랑 마찬가지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믿고 따라야 되고 주님께서 갈채와 환호를 받으며 거리를 걸어가실 때나 쇠고랑을 차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나 변함없이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요 아, 아, 당신이 제 신앙에 대해서 강요하려 한다거나 아,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제 자유에 맡기시고 함께 길이나 갑시다 아 저기 선생님 어, 크리스천이가 제안한 대로 하지 않으시면 저희랑 한 발작업도 같이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아, 음, 아, 저의 옛 원칙들은 해롭기는 커녕 오히려 유익해요 아,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당신들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다면 당신들이 따라오기 전처럼 저 혼자라도 갈수 있어요 누군가 따르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들과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동행하면 되니까요. <웃음>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 사심을 남겨두고 한참 앞질러가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뒤를 돌아보니 세 명의 사람들이 사심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그들이 사심의 옆에까지 다가오자 사심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할렐루야 그들도 예절을 갖추어 답례를 했다. 할렐루야 으 <웃음> 이세 사람의 이름은 세상욕심, 돈사랑, 그리고 구두쇠였는데 사심이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로서 북부지방의 탐욕군 내에 위치한 상업도시인 에리시의 축제선생에게서 함께 가르침을 받은 동창생들이었다. 축제선생은 그들에게 폭력, 사기, 아첨, 거짓말을 사용하거나 종교의 탈을 쓰는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 네 사람들은 이 선생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이제는 제각기 자신의 힘으로도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그들 네 사람이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자 돈사랑이 사심에게 말을 건넸다 오빠 응? 앞서가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 그때까지도 크리스천과 소망이 앞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음, 아, 신경 쓰지 마. 뭐 무슨 뭐저 시골 지방 같은 데서 온 사람들인데 뭐 자기들이 뭐 고집대로 저런 모양을 하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람들이라나 뭐라. <웃음> 그들이나 아, 아, 우리들이나 당신이나 음. 다 같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왜좀더 기다려서 함께 즐거운 동반자가 되지 않으려 하는 거야? 아 그러게 말이야 아, 하지만 저 사람들은 대단히 강직하고 고집불통이어서 자신들의 생각만 내세우고 남의 의견을 멸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난관들을 기꺼이 뛰어넘지 않는 한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니까 <웃음> <웃음> 형님, 아 한국 성격이 안 좋은 거네.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이 한국 있거니와 너무 고국식한성한의 사람들은 사람 판단할 때 자신들의 주장을 내서 자신들 이외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음. 그런데 <웃음> 어떤 점에서 형님은 그들과 의견이 달랐나요? 음. 그들은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라도 순례여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난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 더 쉽고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내세웠어 아,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온갖 어려움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서려는데 반해 나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지 오. 게다가 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반박하더라도 옳다고 여기는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지키려고 고집하는 데 반해 난 당시의 시대 초류에 맞추어 제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 종교를 지키려 할 뿐이고 그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종교와 신앙을 따르려하나 난 종교와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 아래서 만인의 갈채를 받을 때만 종교를 따리려 하고 있는 거지 뭐 <웃음> 선하고 지혜로우신 사심 오빠 할렐루야 당신이 생각하는 견해를 끝까지 지키세요 아멘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위죠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합시다 햇빛이 빛날 때 권초를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이며 꿀벌의 행동을 관찰해보더라도 겨운에 조용히 누워 기다리다가 유쾌한 마음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에만 일어나서 활동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비를 주시고 때로는 햇빛이 환히 빛나는 청명한 날을 주시는데 그들이 비록 역경에도 술래길을 강행하는 바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기다렸다가 청명한 날을 택하여 행동하면서 만족을 얻도록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하느님의 선하신 축복이 확실히 보장되는 종교가 제일이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고 허락을 해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베푸시는 것들을 잘 보존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닐까요?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종교를 가져도 부자가 되었죠. 물론 욥은네 보아를 티끌로 여기라고 했지만 오빠가 설명해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기 앞서가는 사람을 욥과 같이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는커녕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일 겁니다. <웃음> 맞아 맞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의견이 다 똑같으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 맞아. 더 이상 말과 왈부할 필요가 없죠, 오빠. 음. 우리는 보다시피 성경 말씀도 믿고 지혜로운 이성의 판단과 도리도 믿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그 타고난 자유도 모르고 자신의 안정성도 지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니까요. 그렇죠 <웃음> 형제자매들이여 어... 보다시피 우리는 모든 순례 여행 도중에 있잖아? 응? 음. 응? 기분 나쁜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즐거운 이야기로 이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내가 한가지 퀘스천을 해볼게 가령 어떤 사람, 곧 목사든 상인이든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외견상으로나마 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종교의 몇 가지 요점들을 대해 비상한 열성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아니면 이게 뭐 올바른 일인가? 이게? 어, 오빠가 제시한 그 문제의 도가 무언지 난 알겠는데 눈치 갔어? 응어 음. 여기 분들이 좀 허락해 주신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해도 될까요? <웃음> 첫째로 목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매우 훌륭한 자격을 지닌 목사이기는 하나 너무 번급이 적으니까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한 욕심이 나서 한층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더욱 열렬하게 하면서 신자들의 취향이나 기질이 요구하는 대로 그 자신이 주장해오던 몇 가지 주장들을 수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목사로서 그 사명과 직업에 충실한 이상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미 말한 것보다 더한 일들을 하더라도 역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 그 이유를 좀 제시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 그가 보수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비합법적이라고 볼수 없으니까 그게 또 합법적인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놓여진 기회이므로 그가 할수 있는 한 노력해서 더큰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양심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두 번째, 더구나 그가 보수를 더 받기 위해서 좀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성 있게 설교해서 결국 그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직자로서의 재능을 더욱 개선하게 되므로 이는 하나님의 뜻에 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세 번째는 성도들의 변화하기 쉬운 기질에 적응해서 이제껏 주장해오던 그 나름의 원칙들을 수정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첫 번째로 그의 성질이 자아 희생적이고 둘째, 그가 온화하고도 남의 마음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목사로서 합당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적은 보수를 받은 목사가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노력한 그 행위 자체를 탐욕으로 볼수 없다 이거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부지런히 노력해서 목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선을 행할 기회를 잡은 일은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보아야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인 상인에 대해서 제가 좀 말해볼게요. 한 장사꾼이 본래 가난해서 조그마한 가게밖에 가질 수 없던 중에 종교를 갖게 됨으로써 장사가 더잘 되고 부유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더 많은 고객을 끌수 있게 되었다든지 하는 일은 또 매우 합법적인 것이라고 저는 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첫 번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독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부유한 딸을 아내로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고객을 자신의 상점으로 유치하는 것은 비합법적이라고 볼수 없으며 세 번째, 뿐만 아니라 신앙을 얻음으로 인하여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들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뭐그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선한 아내와 선한 고객들을 맞이하게 되면 좀 모두 좋은 일들 같은데요 그러므로 저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 역시 선하고 유익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심의 질문에 대한 돈사랑의 대답은 모여있는 사람들로부터 대대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므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를 갖는 것은 건전하고도 유익한 일이라는 데에 만장일치로 결론을 맺었다.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직도 부르면 들릴만한 거리에서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공박하기로 작정했다. 그들이 전에 사심의 말을 공박하고 반대했으므로 네 사람은 이들을 따라가 따져봐야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자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따라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두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급히 가면서 이번에는 사심이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세상 욕심이 나서서 문제를 제시하여 공박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 까닭은 조금 전에 사심과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사심이 또다시 문제를 끄집어내면 적개심의 남은 불꽃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두 사람을 따라잡았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난후 세상 욕심은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인 소망에게 예의 그 문제를 제시하면서 답을 해보라고 했다. 아이고, 믿음이 있는 자라면 어린아이라도 그런 문제 수만 개쯤은 대답하고도 남을 겁니다. 사람이 단지 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불법이라 하였거늘. 예수님과 종교를 이용해서 현세의 쾌락과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혐오할 만한 일이에요. 이교도들이나 위선자들, 악마나 마녀들이 아니라면 그 같은 행위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나 행위가 이교도에 그것에 속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옛날에 하물과 세계미 야곱의 딸과 가축에 탐을 내었으나 오직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모두 할례한 것처럼 우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의 가축과 짐승과 재산 및그 밖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야곱의 딸과 가축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교를 그저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고자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더 알고 싶다면은 성경을 펴들고 그 대목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도 역시 이런 류의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이 드리는 장황하고 기나긴 기도는 신앙을 가장하는 거칠해에 불과했고 그들의 본래 목적은 과부의 집을 노리고 차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되고 사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정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인 유다 역시 이런 식의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주머니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돈을 소유하려고 했지만 결국 버림받고 내던져져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죠. 또 마술사였던 시몬도 역시 이런 식의 종교를 얻고자 했으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정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종교를 믿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종교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유다는 이생의 재물이 탐나서 종교를 믿었다가 결국 이생의 재물을 위하여 그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당신들이 하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옳다고 시인하는 것은 모두가 이교적이고 위선적이고 마귀적인 망상일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품고 행하는 자는 제각기 그 행한 바에 따라서 정죄를 받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서로서로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크리스천의 말에 어떻게 반박할지를 몰라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더구나 소망도 역시 크리스천의 대답을 무기나니 더욱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심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머뭇머뭇거리면서 뒤에 남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앞서 걸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동료인 소망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 저들이 사람의 선고에도 대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거에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한낱 질그릇에 불과한 저 같은 사람의 말에도 힘없이 입을 다무는 자들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불길로 질책을 당할 때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요? 사심 일행보다 다시 앞서 걷게 된 크리스천과 소망은 알락이라고 불리는 멋진 평원에 이르렀다.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평원을 걸어갔지만 초원이 너무 작은 탓에 그들은 그곳을 금세 지나가버리고 말았다. 그 평원의 저편 끝에는 돈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언덕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은광이 있었다. 전에도 이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 더러는 희귀한 금속인 은을 보려고 옆길로 들어서서 은광의 입구까지 가까이 다가섰다가 그만 발밑에 디딘 땅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불구자가 되어 평생을 고생스럽게 보내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다시 꿈에 보니 은광으로 올라가는 행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대마라는 사람이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대만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보더니 말을 걸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당신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길래 가던 길을 바꿔서까지 보고 가라고 권하세요 여기에 한 은광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답니다 당신들도 오시기만 하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지요 어, 크리스천 우리 가보자 어, 아, 나는 안가 아, 전부터 이 은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서 가던 많은 사람들이 저 은광의 갱 속으로 굴러떨어져가지고 죽임을 당했다고 그리고 재물이라는 거는 그것을 탐하는 자들을 패망시키기 위한 함정이라고 이 말을 마치고 나서 크리스천는큰 소리로 대마에게 물었다 여보세요 어, 그곳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왜 순례자들의 여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네,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면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얼굴을 붉혔다 선왕씨 아, 우리는 한 발자국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도록 합시다 음.. 그래 그 아까 뒤에 따라오던 그 눈빛 이상한 그 사심씨 말이야 네. 그 사람도 아마 우리처럼 초청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응광 보려고 발길을 돌릴거야 그치? 아이, 그 사람은 어, 생각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어, 당연하게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쪽으로 갔을거야 100% 100% 죽었을 거야 이때 대마가 다시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왜 이곳으로 와서 구경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크리스천이 담대하고 솔직하게 말을 했다 이봐요 대마씨 당신은 이미 스스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하심을 받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 길의 주인가 원수가 됐는데 왜 우리들마저 당신과 같은 정죄를 받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음,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옆길로 들어선다면 우리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이를다 감찰하셔서 장차 우리가 떳떳하게 서야 될그 심판대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자 대만은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자기도 같은 순례자들 중에 하나인 만큼 잠시만 기다려준다면 함께 가겠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물었다 아니, 당신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어? 제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대마가 당신 이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대마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 저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하시가 당신의 증조부고 유다가 당신의 아버지고 당신도 또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마귀 장난가도 같고 당신의 아버지는 반역자로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지만 당신도 그보다 나은 보상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당신의 이런 행동을 제가 있는 그대로 고해드릴 테니까 그리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갈 길을 재촉했다 이 무렵 사심과 그의 일행이 이곳에 나타나는데 대마의 유혹을 받고 단번에 넘어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은광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들이 갱의 언저리에서 내려다 보다가 그만 구덩이 속으로 빠지고 말았는지 혹은 은을 캐려고 갱 속으로 내려갔는지 구덩이 밑에서 쉴새 없이 뿜어 나오는 습한 독가스에 숨이 막혀 죽었는지 어쨌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다시 행길 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확실한 일이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노래를 불렀다 사심과 대만은 서로 뜻이 맞아서 한쪽이 부르면 다른 한쪽이 달려간다네 그들은 탐욕스러운 마음을 함께 나누다가 온갖 세상 영화에 빠져버린 탓으로 천국 향해 가는 길을 영영 떠나버렸다네 꿈에 보니 평원의 바로 맞은편에 두순례자가 이르게 되었는데 행길의 바로 옆에 꽤 오래된 비석이 하나 서 있었다 두순례자는 비석의 모양이 이상스럽게 생겨서 마음이 끌리게 되었다 그 비석은 마치 한 여인이 돌기둥으로 변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비석 앞에 서서 유심히 들여다보았으나 그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수 없었다 마침내 소망이 그 비석의 머리에 이상한 문체로 쓰여진 글귀를 발견했는데 언어학자가 아닌 이상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으므로 학문이 있는 크리스천을 불러 그 글귀의 의미가 무엇인지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글자들을 맞추어 보며 한동안 조심스럽게 살펴보던 크리스천은 그 글귀가 로세철을 기억하라는 말임을 깨닫고는 그것을 동료인 소망에게 읽어주었다 그들은 이 소금기둥이야말로 로세 아내가 멸망이 임박한 소돔으로부터 화를 피하려고 성을 빠져나올 때 두고 온 재물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된 유적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뜻밖에도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야 소망아. 아말 아, 나도 되지? 그래 난 아까부터 놓고 있었어. 편하게 어... 우리 이거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보게 된것 같은데 응? 왜? 아니 대마가 은광을 보러 오라고 우리를 유혹한 후에 때마춰 이것을 발견했으니까 아. 만일 대마의 유혹에 너가 끌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으로 갔더라면 은 우리도 정녕 이 여인처럼 기둥으로 남아서 뒤에 오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을 수도 있어 아... 맞다 아 내가 내가 진짜 바보였어 아니 나 하마트면 나도 저 소금 기둥처럼 어. 로세 안해? 맞지? 어. 저 여자처럼 될 뻔했잖아. 어. 너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뻔했잖아. 미안해. 어. 아 근데 어쨌든간 벗어났지 우린.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다행이야. 아나 솔직히 말해서 그저 여자가 지은 죄랑 내가 지은 죄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아니. 따져보면 저 여자는 그냥 뒤만 돌아봤을 뿐인데 나는 직접 가서 보고싶어했어 어떡해 이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일이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건 진짜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세상에. 아. 야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을 마음속에 잘 명심해서 장차 다가올 앞날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래 이 여인은 소돔의 멸망이라는 심판은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 마음속의 탐욕으로 인한 그또 다른 심판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된 거잖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저 여자는 우리 사람한테 경고랑 본보기가 될 거야 경고라 하는 건저 여인이 저지른 죄와 비슷한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거지 그리고 본보기라 하는 건 저런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렇게 형벌이 내려진다는 걸 보여주는 심판의 표시라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랑 그들을 따르던 250여 명이 그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이것도 역시 후세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수 있는 표적이랑 본보기가 될 거잖아 근데 무엇보다 난한 가지 생각에 좀 의문이 들어 뭔데? 뭐냐면 재물을 탐내던 한 여인 말이야 로세 부인 저 여자는 뒤를 돌아만 봤는데 아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그녀는 가던 길에서는 단한 발자국도 옆길로 벗어나진 않았어 그렇지만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심판을 받았잖아 아니 조금만 눈을 들어서 저렇게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저 여인에 대한 심판이 본보기가될 정도로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아까 봤던 그 대마랑 그 일행들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태연하게 재물을 막 탐하면서 말이야 우리 같은 행인들이 유혹하고 있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가 그거는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응. 아 근데 그것은 그들이 이미 자포자기했다는 뜻이 아닐까? 그들을 무엇에 비유하면 적합할까 재판관 앞에서 소매치기하고 교수대 아래서 남의 지갑을 훔치는 자들과 같지 않나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하잖아 음.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소돔땅을 에덴동산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까닭이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유발시켜 하늘에서 가장 뜨거운 불의 형벌을 내리게 된 거지 음. 따라서 하나님 목전에서까지 범죄하는 자들 또그 본보기들이 바로 그들 앞에서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하는 자들은 가장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맞네 맞네 그래 너랑 내가 이렇게 본보기가 되지 않았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야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고 또그 위대하신 분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게 하는 일이야 잊지 말자. 아멘